안녕하세요 글리쌤입니다. 아, 여러분들 이제 고민 메일 보다 보면은 이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 인생 만족도가 굉장히 낮은 분들이 많거나 예전에 저도 이제 마찬가지 였고 그런 것들 을 굉장히 공감을 해요. 어, 이렇게 외부에서 사람들을 만나거나 할때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에너지 있게 살아갈 수 있느냐. 굉장히 텐션이 높은 편이다. 음,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들어요. 뭐, 직업적으로도 강의를 하고, 누군가 앞에서 얘기를 하는 그런 직업이어서라기 보다는, 음, 저는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. 나이가, 우리가, 나이가 조금씩 들다 보면은, 새로운 것도 없고, 지금 이제 현실에도 굉장히 이제 불만족스럽고, 그러다 보면 이게 텐션이 좀 떨어져요. 모든 게 이제 감흥도 없고, 자, 이걸 해서 뭐하나? 지금 이걸 해서 뭐하나? 재미도 없고, 뭘 해도 성취감도 금방 떨어지고, 뭘 이어 나간 어떤 원동력, 어떤 기력, 이런 게 없고 굉장히 무기력해지는 경우가 많아요. 이런 원인 중에 이제 하나가, 음, 그러니까 내가 자유 의지, 사람은 이제 자유 의지라는 게 정말 있는데, 이거를 표현하지 못할 때, 이걸 발현하지 못할 때, 급속하게 무기력해지고, 굉장히 다운이 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, 음, 이제 사업을 먼저 했었고, 그 다음에 직장인이었고, 또 지금 다시 또 다른, 어, 제 업을 이제 하고 있는 상태인데, 첫 번째 사업을 잘못해가지고 어 망했을 때, 실패했을 때 그냥 주머니 3천 원밖에 없던 그 시절이 있었고 또 직장인으로서 어느 정도 인정도 받고 연봉도 괜찮게 받는 그 시절을 비교해보면 연봉도 좋고 돈도 어느 정도 잘 벌고 다른 문제 없이 사회 구성원으로 그냥 살아가던 그때와 비교해보면 인생 만족도가 음. 잘나가던 그 시절보다는 내가 무언가를 도전을 하고 물론 실패는 했었지라도 아, 내가 진짜 할 때까지 해봤구나. 아, 숨 헐떡일 때까지 무언가를 해봤구나. 이거에 대해서 후회가 없을 때그 만족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가면을 쓰고 산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직장에서는 내가 이름이 김철수면 이 김철수라는 이름 대신 뭐 대리, 과장, 부장 이 직급으로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나는 없어요. 그러니까 누구로 불려야 되고 거기에 또 나는 맞춰가야 돼요. 그러니까 내 진짜 성격은 이게 아닌데 그 가면에 위에서 어쩔 수 없이 그걸 쓰게 되면 내가 아닌 거로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이 괴리감이 굉장히 든단 말이에요 직장에서는 내가 이제 팀장을 맡았는데 밑에 사람들막 쪼아 가지고 매출 을막 올려야 돼요 근데 성격적으로 이게 맞지는 않는 거야 물론 회사로서는 자 이런 거를 매출을 잘 올리고 아래사람들 다독이기만 하지 말고 악마처럼 그냥 어 쪼아 되더라도 매출 막 올리는 사람들 막 좋아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성격적으로 맞지 않으면 이게 자 괴리감 때문에 직장생활 하다가 퇴근하면 진짜 나로 돌아왔을 때이 괴리감이 생기다 보니까 야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? 월급은 받긴 받는데 야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?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죠.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음 어쩔 수 없이 가면을 썼을 때는 그렇게 해서 이제 살아가는 거고 내가 진짜 나를 오롯하게 느낄 수 있는 어떤 행동이나 아니면 어떤 취미라든가 어떤 시간적인 하애를 통해서라도 오롯하게 느낄 수 있는 그 텀을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루종일 경무에 지쳐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힘들어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대로 너무 힘드니까 그냥 자버려요 피곤하니까 어쩔 순 없는데 하루종일 나는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 버린 거예요 취업 준비생이면 하루종일 내가 입사 지원서 한거 이거 답신은 언제 오나 그거에 우리가 매몰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가 아주 극에 달하죠. 그러니까 다른 걸할수 있는 여유가 안 생기다 보니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저는 직장에 다닐 때 이제 글을 쓰기 시작을 한 거죠. 정말 가감 없이 내 생각 그대로 모든 걸 그냥 다 쏟아 버린 거예요. 그게 이제 책이 되기도 했고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기도 했고 피드백도 받아보면서 아 내가 직장에서 대리 과장 자 이걸로 내가 가치를 그냥 얻는 게 아니라 자 날것 그대로 나를 그냥 표현했을 뿐인데 누군가가 도움을 받았다 하고 누군가가 영향을 받았다 하고 자 그럼 굉장히 감사한 마음도 들고 아 내가 헛살지는 않았다 내가 그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글을 쓰는 것 뿐인데 그리고 이 유튜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냥 내가 진짜 가감없이 하고 싶은 말 하고 있을 뿐인데 누군가한테 잘 보이고자 이 영상을 찍고 있지는 않아요. 자, 돈 얘기하고 창업 얘기하고 돈과 관련한 얘기 하면 조회수 많이 나온다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매번 그거를 하고 싶진 않아요. 그냥 차라리 조금 감정이 다운됐거나 조금 자기 자리를 못 찾는 사람들. 자,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영상. 그런 글을 쓰고 싶은 거지.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그 가면에. 계속 둘러싸여 가지고 살아가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무언가 고민이 있고 뭔가 해결되지 않아도 조금은 텀을 주고 하다못해 저 운동장 가서라도 운동장 열 바퀴 아무리 추워도 한번 뛰어보세요 그대로 나를 느낄 수 있어요 그냥 숨이 턱턱 여기까지 차오르는데 야 내가 지금 체력은 이렇게 남아 있구나 내가 지금 다른 거는 이루지 못했지만 내가 지금 나 그대로 뭔가 할수 있는 게 지금 있구나 그게 보잘것 없이 보여도 그것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나는 지금 아주 기본적이지만 이런 걸 내가 할수 있구나 자, 이런 걸 의식적으로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내 자유의지를 표현할 어떤 방법이라든가 내가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을 경우엔 다른 사람들의 의지에 의해서 내가 성격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고 영향만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 우리가 사회생활하는데 모든 걸내 마음대로 그냥 때리고 싶은 사람 때리고 욕하고 싶은 사람한테 욕하고 그냥 내 마음 자유의지대로 살아갈 수는 없지만 어쩔 수 없이 그 껍데기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지라도 잠시는 내가 숨을 고르는 공간이 그리고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마음 같아서 이 고민 있는 분들 하나하나 정말 맞춤형으로. 다 찾아드리고 싶은데, 그러지 못하는 게 항상 그게 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. 지금 상황에 의해서 내 인생 만족도가 낮다는 거에만 너무 이제 집중하지 말고, 인생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을 아직 못 찾았을 뿐이다.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, 의식적으로, 진짜 의식적으로 찾아야 돼요, 여러분들. 유예하면 계속 가라앉습니다.